송혜 선생님 장례식장 양딸 난동 사건 고인의 유해는 제2고향이라고 여기던 대구 달성군의 송해 공원에 안장됐다. 부인 서고기 씨가 영면한 곳이다. 현역 최고령 MC로 활동하다 지난 8일 별세한 송혜 본명 송복혜 씨 빈소에서 50대 여성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. 9일 경찰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측에 따르면 송혜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날 새벽 5시쯤 송혜 선생님 양딸이라고 주장하는 50대 여성이 찾았다. 당시 A씨는 내가 송혜 선생님의 양딸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 관계자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. 장례식장 측이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문을 제한한다고 설명하자 A씨는 전국노래자랑이 연예인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냐 라며 연예인이 아니면 조문할 수 없느냐? 꼭큰 소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. 찰패. 이후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112에 신고해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.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정한 시간이 되기 전 조문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출동했다. 이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현장에서 마무리했다. 고 말했다.